우리나라 귀신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온순한 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제가 골출기를 다룬 옛날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곤 하는 외국 귀신들에 비해 우리나라 귀신들은 자신이 품은 한이에 소되면 바로 저승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귀신들은 유독 온순하고 아기가 적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는 사실 우리나라 괴담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죠. 잔인하고 매운 맛인 중국이나 일본의 괴담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옛날 괴담들은 상대적으로 순한 맛인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괴담 만큼이나 잔인하고 또 끔찍한 괴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저주인 연매와 관련된 괴담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의 괴담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괴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동의 학대, 살인과 같은 자극적이고 잔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잔혹하면서도 안타까운 오늘의 괴담, 연매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매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봐야겠죠. 연매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옛문헌은두 가지 바로 성호사설과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호사설은 연매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성호사설에 따르면 연매는 일종의 주술입니다 주술 중에서도 타인을 죽이거나 아프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주술, 저주죠 연매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다른 집아이를 도둑질해서 그 아이를 감금하고 일부러 굶깁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일찍 죽지 않도록 아주 약간의 음식만을 주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극소량이지만 주어야 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한 아이는 당연히 아사 직전까지 마르게 되겠죠 반대로 음식에 대한 갈망은 매우 커져서 아이는 음식만 보면 달려드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이의 앞에 죽통이 하나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죽통 안에는 아이가 매우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죠. 금방이라도 배고파 죽을 것 같았던 이 아이. 당연히 죽통 안으로 달려들어가 안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주다니 아이를 가둔 사람이 마음이 변해 아이를 살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저주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 그 안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고 말거든요. 아이를 찔러 죽인 후에는 죽은 아이의 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죽통의 뚜껑을 닫아 봉인해둡니다. 이 모든 행위는 어린아이에게 깊은 한을 품은 채 죽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귀신들은 품은 한이 깊을수록 그 힘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억울하게 납치되어서 굶다가 칼에 찔려 죽은 어린아이 귀신은 그 안이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강한 귀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어린아이 귀신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어린아이 귀신이 꽤나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으로 죽통 안에 어린아이의 혼과 시체를 넣은 사람들은 대개 점을 보는 사람들이나 무당들이었죠. 이들은 죽통을 가지고 부유한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집을 찾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어린아이 귀신이 죽통에서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집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귀신이 씌이게 만들죠. 귀신을 씌인 사람들은 두통과 복통으로소하며 저주를 건 사람에게 낮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어린아이 귀신을 유인해 죽통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집안 사람들을 낮게 해준 대가로 곡식과 재물을 챙기죠. 이익은 이런 행위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서쪽 등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기에 단속이 심해져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모두 사라졌다며 이야기를 마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연매라는 저주가 정말로 아이를 죽여 죽통에 넣고 저주하는 행위만을 의미한 단어인지는 의문입니다. 연매라는 단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만 연매를 굶다 죽은 아이를 이용해 저주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사람은 성호사설을 지은 이익을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연매에 대한 정의는 사실 말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사람을 죽여달라거나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비는 행위를 연매라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연매가 꿈에 무서운 형상을 등장하도록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저주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주고 심장을 찌르고 눈을 파고 손발을 묶는 것을 연매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 이렇게 연매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매라는 행위가 사람을 저주하는 특정한 방법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저주로 사람들을 죽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매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조선시대 사람들은 연매를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여겼습니다. 아까 제가 연매가 등장한 문헌이 성호사설 말고도 조선왕조실록이 있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연매가 등장하는 대목은 왕이 사면령을 내릴 때뿐입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거나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덕을 베풀어야만 할때 조선왕들은 죄인들을 사면하라는 명령, 즉 사면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물론 모든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것은 아니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었죠. 여기엔 우리가 생각하는 중죄, 즉 살인과 강도, 반란 등의 죄들과 함께 연매 또한 해당됩니다. 영유와 납치, 감금, 살인에 금전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의까지 입혔으니 지금 시각으로 봐도 연매가 중죄로 취급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집이 만약 연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당해 병이 생겼다면 그리고 고쳐야 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조선의 의료기관인 재생원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향약집성방에 의하면 연매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깨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흙으로 만든 시루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루를 연매에 걸린 사람의 얼굴 위에 두고 그 상태에서 시루를 빠르게 때려 깨트리면 연매에 걸린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루를 깨트렸다가 시루 아래 에 있는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되기는 하지만 뭐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치더라도 깨어나는 게더 낫기는 하니까요. 외국 괴담, 특히 일본 괴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연매가 조금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호사설 속의 연매와 비슷한 괴담이 일본에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도시 괴담 중에는 코토리바코, 즉 아이 뺏는 상자라는 유명한 괴담이 있죠. 코토리바코 또한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저주하는 상자인데 일본의 괴담을 다룬 유명한 게임, 괴이증후군에서 다뤄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유명해진 괴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에는 자국귀신이나 괴담을 다룬 창작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일본의 괴이증후군처럼 연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유명 괴담들에 관련된 이야기나 창작물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연매가 유난히 잔인하고 특이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연매 말고도 묘기 고독, 야도 등 각종 저주와 주술들이 많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주술과 저주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연이었습니다.